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 파워 디렉터 튜토리얼 기초 강의 제 8강 트랜지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트랜지션 뿐만 아니라 트랜지션에 대한 개념, 파워 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트랜지션과 응용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트랜지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화면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장면 전환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지션 효과라는 것은 화면 전환 효과, 장면 전환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장면 전환 효과, 화면 전환 효과 이세개 중에서 편한 대로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 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모든 편집기에도 똑같이 트랜지션이라는 이름을 불리울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단순히 그냥 화면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임의로 컷편집을한 클립과 클립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그런 효과를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트랜지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트랜지션의 기본적인 효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에서 트랜지션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 왼쪽에 각종 룸 있는 곳에 가서 네번째 번개 모양 전환룸 보이시죠 이 전환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카테고리들이 나와있고 한번씩 살펴보면 브러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풍경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브이로그 영상을 부드럽게 남길 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전 장면과 다음 장면이 너무 달라서 확 변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겠죠 그리고 심리스 쉐이크 트랜지션 이런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행 브이로그에서 임팩트 있는 효과를 넣고 싶을 때 이런 트랜지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트랜지션 종류를 설명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랜지션들도 있지만 제가 영강에서 파워디렉터 설치를 할때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는 걸 같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해서 효과팩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트랜지션 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 표시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트랜지션들이 적용이 되는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설치를 눌러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트랜지션들은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윗부분 보시면 왼쪽에 사이드 바의 카테고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이런 목록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전환 개체 가져오기 라고 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외부 템플릿이나 혹은 무언가 만들었다 그럴 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목록으로 볼 건지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로 볼 건지 또는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볼 건지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라이브러리 메뉴라고 이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콘별로 아주 크게, 그냥 크게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모든 비디오에 즐겨 이용하는 전환효과 무작위 적용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라이브러리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매트릭스라든지 디지털, 블라인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내가 매트릭스 이렇게 이름만 적어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방식은 그냥 잡고 쭉 끌어서 영상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카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립의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클립의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좋은 영상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의 길이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길이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랜지션 길이 자체가 길어지면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길이가 짧으면 트랜지션도 빨리 지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트랜지션을 길게 늘리다 보면 이런 표시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컷 편집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클립이 이제 컷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 볼게요. 이러면 트랜지션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엄청 천천히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더블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알려드렸던 길이도 이렇게 내가 낮춰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는 수치를 적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오버랩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트랜지션의 유형입니다.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A클립의 뒷부분과 B클립의 앞부분을 걸쳐서 오디오 겹침이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버랩을 바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랩을 일단 누르게 되면 트랜지션의 모양 자체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을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A클립의 뒷부분과 B클립의 앞부분이 동시에 겹쳐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오버랩이나 십자가 둘 중에서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싶다 하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편집에서 위에 보시면 타임라인, 기본 전환 효과를 십자가와 오버랩 둘 중에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트랜지션을 넣을 때는 무조건 십자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트랜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더 응용해서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방법은 뭐냐면 만약 내가 이 트랜지션이 마음에 든다 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하트 표시 보이시죠? 이 하트 표시를 이렇게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내 즐겨찾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트랜지션들만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딱 눌러서 내가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고 싶은 트랜지션들을 이렇게 잡아서 쭉 끌어주시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트랜지션들을 일일이 하나씩 넣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원하는 트랜지션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모양 보이시죠? 이 모양을 딱 눌러주면 아까 여기서 봤던 이런 메뉴 창들이 또 나옵니다. 두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창이 나오는데 일단 이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크로스 전환은 십자가로 넣는 거고요. 오버랩 전환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버랩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전환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크로스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오버랩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오버랩 형식으로 모두 일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트랜지션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선택한 트랜지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비디오에 즐겨 이용하는 전환 효과를 무작위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즐겨찾기에 포함한 이런 트랜지션들만 모아서 랜덤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랜지션을 다 빼고 다시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오버랩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즐겨찾기 에 추가된 트랜지션들을 오버랩 효과로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접두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부분만 랜덤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또 누르고 전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트랜지션 효과는 내가 어떤 걸 클릭을 해도 즐겨찾기한것 중에서 랜덤으로 접두나 전미, 크로스 오버랩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접두는 앞부분의 클립에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전미를 넣게 되면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기 옆에 보시면 문서 모양에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플러스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연필 모양이 있는 게 있죠. 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모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템플릿 이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방금 내가 가지고 왔던 트랜지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옆에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화면 비율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상하를 뒤집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 범위를 줄이고 또 움직여서 트랜지션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넣어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선명도라든지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된 트랜지션이 보이시죠?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함 들어가가지고 이런 연필 모양이 나와서 아까처럼 보시면서 그래프로 조절하셨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